핵에는 핵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뜻이 아닙니다 핵에 대한 억지력은 핵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든 미국과 협상해서 미국으로부터 핵을 빌려오든 어쨌거나 북한이 무서워할만한 동일한 무기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북한은 지난 5일 총 8발의 s l b m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둘째, 올해 들어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 총 18차례의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그 횟수에 있어서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세번째, 북한은 전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곱번째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즉각적인 응징으로 맞섰습니다. 한미동맹은 6일 새벽 강원도 동해안 일원에서 킬체인 대북선제타격의 핵심 전력인 에이테킴스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발사했습니다. 총 20대의 전투기를 동원한 무력 시위도 병행했습니다. 문정부와는 현저하게 달라진 윤석열 정부의 단원 조치를 본 북한은 과연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미의 즉각적인 응징 움직임에 북한이 움찔하고 겁을 먹지 않았겠냐는 말씀입니다. 어떨 것 같으십니까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no never입니다. 북한은 전혀 겁먹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의기양념 마저 엿보이는 것 같은데 북한이 최근 들어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도대체 무슨 믿는 구석이 있길래 저렇게 막 나가는 것일까요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에 자초지종을 들어보신다면 사실상 충격을 받을 적은 북한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라는 판단입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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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년부터 86년에 평양 김일성대학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한반도와 북한 관련 조서가총 13권에 달하고 올해로 23년째 대한민국에 살면서 남북한 사정을 꿰뚫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랑코프 교수의 남북관계에 관한 진단은 이렇습니다. 첫째 남북한간 체제경쟁이 30년 만에 다시 시작되었다는 진단입니다. 그가 말한 체제경쟁은 경제분야가 아니라 군사분야입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쏟아 본 북한이 드디어 미국 본토 공격 이 가능한 핵미사일을 이미 확보 했거나 조만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남북은 아니 남한은 군사 적으로 위험한 순간을 맞았다는 것이 란코프 교수의 진단인 것입니다. 두번째는 북한의 남벌 시나리오 가능성이 미중 전략 경쟁과 북한 핵무기 고도화의 성공으로 과거에 비해 지금은 5 내지 10%로까지 높아졌다는 진단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가능성이 과거에는 제로였다면 지금은 극도로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안보에서는 0.01%의 가능성이라도 무시할 수가 없는 법인데 이제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10%까지 높아졌다는 것은 실로 무서운 진단이 아닐 수 없는 데다가 랑코프 교수가 사용한 용어가 남벌이라는 것인데 남한 정벌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듣는 우리로서는 자존심이 상하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이 학자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용어가 나왔는지 얘기라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실이 아프거나 슬픈 일이더라도 그 진실의 극한까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최소한의 대비 라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실을 피한다면 그 대가는 재앙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한정벌이라는 충격적인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핵무기라는 비대칭적 무기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에 있다는 전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랑코프 교수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북한이 권총을 갖고 있다면 남한은 물총을 갖고 있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김정은은 지난 4월 전쟁이 벌어지면 남한에 대해서 전술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북한의 남한 정벌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문진인 침북주사파운동권 정부는 북한이 미국 때문에 핵을 개발하는 것이지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선전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거라면서 북한의 경제 제재를 먼저 풀어주자고 유엔에 가서 독일에 가서 미국에 가서 가는 나라마다 호소하고 다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이 자동 개입해서 남한을 도와줄 텐데 북한이 감히 남한을 침공할 수 있겠느냐? 북한은 정권 유지가 최대의 목표다. 전쟁을 일으킨 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은 어차피 자기네도 죽는다는 것을 알 텐데 북한이 과연 그런 모험을 하겠느냐? 절대 아닐 것이다. 중북주석파 문재인 정부에서 떠들어 왔던 내용입니다. 제법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때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에 핵이 없었 을때 그리고 미국이 개입해서 북한 을 물리친다는 보장이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개입을 주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드레이랑코프 교수의 말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미국은 지금까지 핵을 가진 핵보유국과 직접 싸운 적이 단한 번도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군이 참여를 주저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러시아가 핵보유국이기 때문이라는 진단입니다. 랑코프 교수의 말은 이겁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전쟁 상대인 러시아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를 북한이 알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이라도 했다가는 자칫 그 불통이 미국에 튀어서 미국이 핵전쟁에 함께 빠질 위험이 있다는 그 점을 미국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북한이 목격해버린 것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저럴 수 있겠구나 이해하시겠습니까 북한이 맘 놓고 저렇게 하루에 8발씩 미사일을 쏘아대는 이유를 말입니다 북한의 자신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진 이유를 말입니다 둘째입니다 북한의 남침에 맞서 미국이 증언권을 보내려고 하는 순간에 북한이 미국 뉴욕이나 LA에 대한 핵공격을 위협한다면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구해야 할지 아니면 포기해야 할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미국 자국민의 희생 앞에서는 지켜지기 어려운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한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 관계를 복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북한의 핵 위협은 꿈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쩌면 불과 5년 이내에 현실로 다가올 가까운 미래의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국의 국내 상황에 있어서 두 가지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 북한은 도발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그 하나는 미국에서 극심한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이 경우 미국 국내 사정 때문에 한반도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America first, 미국 우선주의가 고조되면서 트럼프식 고립주의 정책의 시각으로 한반도를 보는 미국 대통령이 등장할 경우 북한은 이것을 기회로 보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럴 경우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수만, 수십만 명의 미국 시민의 희생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전쟁에 참전을 주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정벌한다. 이것은 가능성이 제로였다가 북한의 핵이 미국 la를 타격할 수 있게 되면서 분명히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10%로까지 높아졌다는 분석인 것입니다 남한이 북한에 의해서 정벌당한다 믿어지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믿지 말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직은 10%의 가능성에 불과하니까 안심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 1%라도 그 1%가 실제로 닥친다면 그 자체로 재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주로 이동식 발사대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열차를 이용한 발사도 있었습니다 예측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인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도발 징후를 노출시키지 않음으로써 선제 타격을 당하지 않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킬체인 선제 공격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훈련일 뿐이라고 믿고 싶으신 것입니까 절대 실제로 일어날 일은 아니라고 믿고 싶으신 것입니까 북한은 남한을 적화통일시키는 것이 김일성의 유지였고 김정일의 유지 였습니다 그 고난의 행군 시절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남한을 적화통일하겠다는 그 목표에서 자나깨나 단한 번도 단 한치도 벗어난 적이 없어 왔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러고서도 단지 훈련 이라고 믿고 싶으십니까 결론입니다 북한은 이미 military technical revolution 군사기술혁명을 통해 서 핵미사일과 사이버전 능력을 극대화한 상태입니다. 객관적으로 북한은 남한에 대한 비대칭적 군사 우위를 확보했고 이로 인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은 와해된 상태이거나 초입기로 이러한 상태에 돌입하는 중이라는 평가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핵으로 선제공격한다면 그리고 동시에 미군이 참전하려 하면 LA에 핵폭탄을 투하하겠다고 경고한다면 당장 북한의 공격으로 핵공격으로 수십만의 서울시민이 목숨을 잃었고 모든 국민은 패닉상태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다음 목표는 부산이라고 위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의 핵이 장착된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을 향해서 날아온다는 것은 그 상상만으로도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마저 고민에 빠지고 결국 증원군 파견을 포기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정부는 이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첫째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둘째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셋째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서 북한을 응징하는 KMPR 대량응징보복이세 가지를 삼축체계로 북한을 응징할 전략을 제시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첫 번째 항목인 킬체인도 두 번째 항목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도 현재로서는 북한의 공격을 맡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 최근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세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을 최대한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친중 친북으로 흘러서 미국의 의심을 샀지만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영국 미국과 일본 미국과 호주만큼이나 강력한 친미동맹으로 문재인 때 무너졌던 동맹의 믿음을 다시 미국에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미국과 핵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핵에는 핵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뜻이 아닙니다. 핵에 대한 억지력은 핵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든 미국과 협상해서 미국으로부터 핵을 빌려오든 어쨌거나 북한이 무서워할 만한 동일한 무기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미국에만 의존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돕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기술이면 기술 예술이면 예술 스포츠면 스포츠 전세계 한류를 만들어 낸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는데 이렇게 왔는데 허무하게 무너지겠습니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다시는 주사 파운동권에게 정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하는 족속이 아니었다는 것을 목격하지 않으셨습니까 정권을 잡으면 국가 돈을 내돈처럼 뻥을 빼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그들이 종북이 아니거나 친북이 아니거나 친중이 아니었다면 그나마라도 참겠지만 어디 그들이 그랬습니까? 이 인간들에게 다시 정권을 뺏기는 순간 나라의 구군이 거기서 끝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유보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개딸들도, 대개명들도 보고 비교하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저도 쉬지 않고 외칠 생각입니다. 김주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